하다원의정적인 열차는 16시 28분 후환불차입니다 아, 오늘은 바닷가 쪽으로 왔습니다. 늦게 출발해가지고, 일단 가서 바로 텐트 먼저 치고, 저녁 먹고,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, 아, 정확한 위치는 여기 포항이 아니고, 포항과 영덕 경계점인데 그 주소지 있는 영덕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남정면이라고. 너무 안에서 옆 사이트를 한번 더 같이 와 보겠습니다 거가 올렸는지 멀리서 좀 천둥이 치고 있네 강사해수욕장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스노클링 하려고 하거든요 아, 진짜 넓네요 여기가 부흥해변이고요 어, 앞에 보시면 서핑하시는 분들 보이시죠? 어, 영덕에 유일하게 있는 서핑산이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갈 곳은 여기 마을도 쭉 돌아가지고 뒤편에 있는 곳에 스노클링하러 갈 거거든요. 어, 여기가 제가 작년에 왔던 곳이거든요. 좀안 좋은 점은 바로 뒤에 차가 지나가고 있가지고잘때 파도 소리랑 차 다니는 소리 때문에 예민하신 분. 잠을 잘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자 바다 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일출 명당으로도 유명하고 오늘의 파도가 1도 없네요 서핑은 물 건너간 파도 세 번째 오늘 길이라 가지고 아주 익숙한 길이에요. <웃음>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. 구회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초등앞을 지나가면 바로 기차역이거든요 옷 갈아입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지 배도 너무 고프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 아우 더워 다음에는... 아 계곡으로 갈래요 와 여기 무인 기차역이라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켰다걸할수 있어요. 어, 파워 대박 포항 가는 게 3시인데 포항 방면 이건가? 3시 6분차 어? 이거 타고 포항으로 일단 가서 물회 먹고 집으로 갈 겁니다 아 여기 완전 꿀인데?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.